오늘로 단식은끝 쫄려 <놀람> <놀람> <놀람> 먹겠습니다 <웃음> <소설의 웃음> 소설에서 이렇게 한잔하면서 음기 샘기름 됐어? 습니다자잡봅시다 트렁크 정리를 하면서 달걀 알리프괜찮 <웃음> <한잔 해봅시다. 웃음> 이짜 먹으면서 이 가방에 샀거든요 <웃음> 음, 원래 저통이 있었는데 다 이런 가방으로 근데 유포가 21년 8월까지네? 버려야겠네 도착! <웃음> 이제 저녁을 먹고 준비를 해봅시다 됐습니다 네. 음. 음. 저녁 음. <웃음> 먹고 어떤 편집을 해볼까요? 즐거운 게임 타임. 즐겠습니다 한번 봅시다. 어쩌다 보니? 봐라. 콜푸푸푸푸푸 오늘도 소절을 해봅시다 50g을 넣을거에요 요거 한 40g 넣고 10g은 주기로으깨어줍시다찜을 먹읍시다 음 냠냠 점심 먹고 브이로그 편집을 좀 해봅시다 자, 자막정어 으이 신기하네 자 오늘 저녁을 먹어봅시다 마늘까지 근데 제 위장은 정말 튼튼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먹어도 괜찮아 자 오늘도 만들어 봅시다 잘 먹겠습니다 골프치러가보도러 하겠습니다. 프스다골프스시다프스러 골프스러, 골프스러, 골프스러, 골프스러, 골프스러, 너무 피곤해. <웃음> 먹고 조금, 진짜 조금 자주 그러면 영상 자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그런 건 아니고, 그냥 제거 하고 있어요. 물 한잔 마시면서. 고겠습니 맛있는 김치. 김밥은 안 먹고. 마트를 드셔왔습니다. 불과. 아, 아무튼 집에 왔습니다. 집에 가 국물, 다나한거 마시면서 게임 좀 해야죠. 음, 좋을 것 같아. 자, 가봅시다. 안녕. 음. <웃음> 집으로 와. 아, 이제 세금 빠지고 집도 차. 나요. <웃음> <좋아요. 웃음> 이걸 뭐라고 하지? 닭, 닭 게장 누룽지탕. <웃음> 음, 그렇다고 합니다. 감사겠습니다 스파클링 먹으면서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얘는 또당뇨가 있는. 관련이... 와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. 네, 좋은 아침. 밥도 나올 수 있다고 해서 아, 얼굴도 골프 끝도 없도록 합시다시피. 짜란, 짜란. 와, 오랜만에 보기. 짜란, 배추 말이에요. 아, 이쁘진 않지만. 저녁으로 먹어야겠다. 좀 참았다가 네, 이거는 일단 저녁도 먹도록 하고 지금은 음 4시 넘었으니까 이거 볶아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버섯이랑 부추 남은 거 늦은 점심 응. 디즈니 보면서 포카이 보면서 버섯이랑 부추랑 오늘 저녁 이제 보다가 벌써 8시, 7시 반이 되어서. 크으, 맛있겠다. 어, 아, 잘 만들었어. 두부. 우부 배추 안에 고기도 넣고, 버섯도 넣고. <웃음> 카카오 페이지로 소설을 좀 보다가 보면서. 게임도 좀 하고 프로테인도 먹고 <웃음> 아좋아 좋아요 좋은 삶을 살고 있어요 <웃음> 머리 왜 이렇게 아 옆에 떠가지고 그런가 옆에 다시 눌려야 되나 어 너무 졸려 일찍 자야죠 잘 먹겠습니다 같은 거야 골프 먹고 이제 골프 치연 스파로 갑시다 네, 이마도 와서 으아, 방금 보고 집으로 시간. 축약만 마치 네. 잘 먹겠습니다 저녁. 오늘은 어제 먹던 거에 곤약면을 넣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년이 니가 먹는 거 치워라 피자 저거 <웃음> 내눈앞에서 치워라 네 간만에 과일을 먹어봅시다 키위 yeah, 맛있겠다 먹으면서 게임을 좀 하려고 합니다 주사진 좀 놀고 뜯어 먹으면서 게임 좀 하고 이제 어서 끝내 봅시다. 오늘 점심 기토 김밥. 여기 보는 중 재밌당. 설거지 하고 김치도 새로 잘라놓고. 이씨. 해봐라 키위 응, 오늘 한번더배추말이 도저소고기 이게 한 5,000원 치인가? 500g인데 5,000원을 이었다 끝! 만들었다 응. 정말 많아없네 그냥 귀찮아서 남은 재료는다 때려 넣었거든요배추도 남은 거 넣고 버섯도 넣고 <웃음> 내일 저녁까지 먹을 거긴 한데 거실도 치우고 아까 낮에 먹다가 남은 <웃음> 음식은 게대있어 <깨끗이> <웃음> 아무튼 먹다 남은 이거 조금씩 좀 먹고 저녁은 조금만 먹고 해야 돼. 그래 그래 한, 한 번은 해놔야겠다. 그러네. <웃음> <웃음> 어? 좋아 좋아. 잘했어. <웃음> <웃음> 자, 엄마 은 시럽 기차역을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자, 안 먹은때까지 꿀타 그냥 먹으면서 기다리해 보겠습니다. 차가운 차 있어가지고. 여기 되게... 파! 흉터넣 흉터넣고, 흉터넣고. 안대도 나와, 더블링. 어, 왜? 오버워치. 네, 네. 원래려 먹으면서 편을 해봅시다. 아, 음. <웃음> 빨리 끝내야지. 음. 오, 오빠가. 시다 <웃음>